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조경 최진혁 대표는 지난 26일 매화면 발전협의회에 500만원 상당의 매화나무 800주를 기부하였습니다. 기부받은 매화나무는 4월 8일 매화면 출모회의 때 7번 국도 매화면에 진입로인 매화인터체인지 구근의 식재에 매화면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매화의 향기 가득한 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울진에서 조경 사업을 하시는 최진혁 그 청솔 조경 대표가 어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에 메아에 또 사셨대요. 그래서 어 메아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런 저 사업을 하니까는 또 이렇게 그 이번에 그저 메실나무 한 800주를 저희 면에 기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음 진짜 저희들은 고맙게 봤고요뭐 전에도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래 헌수 받고 뭐 많이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성됐는데, 어, 진짜 뭐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짜 고마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, 어, 저희들은 이제 발전협의에서 이제 4월 8일날 저희 식목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. 그 우리 16개 마을 이장님들 하가, 그 우리 발전협의 임원들 하가 해서 한 3, 40명 정도 해서 저를 그 우리 매아의 도는 입구에 거기에 저희들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물품을 기정하시고 또어 직접 또그 마을 각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 지금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걸 뭔가 마을을 가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이제 보는 시각들이 진짜 그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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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6월 그 말쯤 되면 매실을 수확합니다. 수, 매실을 수확하는데 지금 저 매실인 이제 저희들은 뭐그 친환경적으로 꽃, 꽃을 꽃 보기 위해서 매실을 가꾸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뭐약 같은 것도 저희들은 실제로 그 살포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어, 수확할 때 되면 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서는 저거를 따가지고 팔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. 그래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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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도 매화에 또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매화를 제가 저 매화에 매화 나무 좀, 좀 부족하다 싶어서 기증하게 됐습니다. 뭐 기증 했는 나무도 나무지만은 뭐 추가적으로도 또뭐잘 갖고 왔고 예, 매화 나무가 좀 매화 나무로 유명한 동네가 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청솔 조경에 매화 나무 8 0 0 주의 아름다운 기부로 살기 좋은 청정 마을 매화면이 더욱 더 풍성한 매화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매화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